네이버 부동산으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아파트는 어마어마합니다. 실제 뭐 1억대에서 3억대, 4억대까지. 안녕하세요. 지금 대선을 치렀고 대통령이 바뀌는 입장에서 많은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공약들이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아파트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보유세 모든 걸좀 완화해 줄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고 1가구 2주택, 3주택이 아니라 우주택자 입장에서 많은 세제 혜택을 볼수 있는 정책들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2월 달은 어느 정도 좀 지나서 거래가 조금 되었는데 3월 달 한번 아트 파 거래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서 군데요 달서 구 명곡 쪽으로 보면 되면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아예 거래가 전혀 없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근자에 한계 되는 것이 유천동의 진천역 AK 그린풀이 2차 요런것 정도 한 건에 거래된 금액은 4억 5천 그리고 실제 거래가 거의 없으면서도 금액이 거의 내려오는 추세죠. 마찬가지 두 건이 거래가 되는 같은 경우는 진천역 라온프라이빗센터매 최고가를 5억 가까이 찍었지만 계속해서 거래가 없고 가격은 내려왔다는 것을 확인할 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이나 마찬가지 주변에 거의 거래가 어쩌다가 한건씩두건씩 건씩 있는 것들은 평당 거래 금액이 2억대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는 1억대 거래 금액이 되는 거 외에는 큰 거래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뭐 한건 정도 3억 그리고 상인 장미 3단지 같은 경우도 1억 5천 대에 아주 저렴한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었고 그 외에는 대부분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벌겁게 이렇게 표시는 나지만 실질적으로 가격대 자체가 한번 상승을 했다가 현재는 완전 꼬꾸라지는 추세죠. 꼬꾸라지는 추세에 월성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거래 가액이 길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협성 포레 같은 경우도 한 건이 거래가 됐지만은 최고가가 7억을 찍었다가 현재는 4억까지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억 9,600, 거의 4억대지만은 한 5억대, 2억까지 빠졌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아파트 가격들이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추세지만은 계속해서 거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어디가 바닥 인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하고 안하고 를 떠나서 아파트를 팔 생각이 없는 분들은 사실상 이게 가격이 내려간다 하든 올라간다 하든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 전혀 뭐 개의 할 필요가 없죠 크게 뭐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단지 지금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투기 투자를 했는 분들, 뭐 외지에서 는왔는 분들, 그리고 잔금을 쳐야 되는 분들,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분들이 지금 아파트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분들은 사실 뭐 그닥 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고요. 감 내리감 내리 가고 올라가면 올라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네, 어차피 예전부터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팔 생각이 없는 분들은 뭐 다시 또 내려가는 입장에서 올랐다 내리다 를 반복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달서구 쪽에 본동 까지 넘어왔지만은 거의 거래가 없다 그리고 맨션 같은 경우는 2차 그린 맨션은 뭐 그래도 한건이 있었는데 최고가에서 그대로 유지는 하고 있죠 유지는 하고 있지만 어뭐 신형 신축 아파트 개념이 아니라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큰 거래는 없는 것 같고요 감산동도 완전 전멸입니다. 감산동도 전멸이고 그 일대의 주변에 지금 거래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예 저렴한 아파트 뭐 적은 평수의 아파트도 거래가 되지 않았고요. 오성타운 같은 경우 지금 한 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를 2억 4천 찍었다가 내리갔다가뭐 정신이 없네요. 여기는 그래프가 이게 일반적인 그래프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뭐 여기 작은 거 같은 경우도 하나 찍어보면 뭐 성서주공 8단지 같은 경우도 1억 대의 아파트들 저렴한 금액에 어뭐 소액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한건 정도 되었고 여기도 뭐 성수동서 화성 여기도 뭐 2차 보성타운 같은 경우도 막상 찍어보면 거의 1억대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대부근 쪽으로 아파트 마찬가지 삼성명가도 있지만 거의 뭐 거래가 없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최고가 뭐 3억 5천까지 찍었다가 다시 3억 천. 거래가 없으면서, 뭐, 한 건씩 거래가 되는 것도, 금액대가 2, 3천만 원씩 왔다 갔다 빠졌다 하는 걸할 수가 있고요. 죽곡대실, 마찬가지에 두 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최고가에서 최하락가를 찍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최고가에, 뭐, 5억 8천, 9천. 그래도 한 1억 떨어졌네요. <웃음> 일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7, 8천에서 1억 정도까지 거래 금액이 많이 떨어졌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5억 천을 찍었는데, 평아람 리슈빌 같은 경우도 지금 4억 2천에 한 건이 거래가 되었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 약간의 거품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뭐 정말 뭐 시세에 준해서 아파트를 팔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구입을 하려는 분들이 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굳이 고가의 아파트는 거래가 안되죠 내가 시티 태양 같은 경우도 지금 14건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4억 5천을 찍었다가 지금 3억 6천까지 떨어져서 거래가 되었다 근데 생각외로 공단 주변이다 보니까 실수요자 위주로 또 거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거의 거래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 한건한건 한건 거래가 되는 것도 거의 저렴한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최소 기존의 최고가에 찍은 금액에 대비해서 적게는 4천, 5천에서 많게는 기본 2억까지 달 쓰고도 가격이 내려간 아파트 내에서만 지금 거래가 한 건씩, 두 건씩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자료 자체가 100%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현재의 아파트 흘러가는 동향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 자체의 그래프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뭐 가까운 부동산을 가 보시면은 또 급매로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매로 나와 있는 매물들은 물론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서 아직까지도 큰 거래는 되지 않지만은 올라왔는 거를 저도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더 기다리겠다 뭐 전혀 지금 뭐 재개발의 어떤 보상 부분을 받은 분들도 계시고 뭐 재개 발로 아파트를 구입하신 분도 기존에 다 계셨고 지금은 진짜 오리지널 저렴하게 나왔는 아파트들 아니면 미분양으로 가격을 내린 아파트 들 할인을 하는 아파트 들만 구입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의 지금 대선 이후에 거의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월달을 제가 저번에 올려드렸다시피 2월달을 보시게 되면 2월달은 그래도 조금은 뭐 실수요 위주로 거래가 되었는데요. 달수구 쪽으로 지금 거의 보게 되면은 거의 달수구가 대구에서 가장 넓은 땅이 차지하고 있고 실제 뭐 아파트 단지도 엄청나게 많은 곳이기도 한데도. 거의 달서구에서 거래가 없다면 이거는 뭐 일반적인 실수요 위주로, 실수요자 위주로도 큰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두 건, 마찬가지, 최고가 라운프라이센터, 진천네, 그, 마찬가지, 여기도 뭐 아까 봤는 것 같죠? 이게 예, 지도가 작게 해서 이렇게 보면 한복에 확 보이면 되는데, 작게 해서는 또 자세히 안 보여요. 안 보이고, 크게 해야 그나마 이렇게, 구석구석까지 아파트 뭐 2차 그린 이렇게 나오는데 이래 하면 은 전체적으로 뭐 달수구, 뭐 영남타운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달수구에 그래도 거의 거래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아파트는 어마어마합니다. 실제 뭐 1억대에서 3억대, 4억대까지. 나와 있는 매물들이 8억대 까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많은 아파트들이 매물이 나와 있어도 결국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중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구축 보다는 신축이나 준신축 깨끗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냥 육안으로 봐도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월 달도 그렇고 3월 달도 그렇고 확인을 해보면 거의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체를 확인을 한번 해본 분들이라면 실제 현재 내놓는 매물로 금액은 거래하기가 힘들다 결국은 급하지 않는 분들을 제외하고 급한 분들은 금액을 조금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거래가 된 아파트들은 평균적으로 최소 4, 5천에서 2억까지도 지금 달수구에 최고가에서 거래가 된 금액과 근자에 거래된 금액을 기준 가치를 비교를 하면 약 2억이 넘는 시세 차익에 아파트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대구의 각 구별 아파트 거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